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가오고 있어요 어, 설날을 기다리시고 있는 직장인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설날 되다 보니까 우리 고민이 하나 있죠? 고맙고 감사한 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되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맛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은 선물세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삼진 업무의이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이금복 명품 세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삼진 어무 아시죠? 높은 어육 함량으로 맛도 좋고 탱글탱글한 식감까지. 거기다 햇삽 인증을 받은 제주 시절에서 만든 깨끗한 어묵이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번 걸로 거의 부산 출장갈때갈 갈 때마다 삼진 어무를 사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날 맞아요. 고맙고 감사한 분들께 인사드리기 좋게 사, 선물 세트가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삼진 프리미엄 세트랑 이은목 명품 세트예요. 근데 우선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선물 세트가 너무 고급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 손잡이가 달려서서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와, 그리고 엄청 묵직해. 선물 들을 때 약간 뿌듯할 것 같아. 응. 삼진의 대표 프리미엄 업무를 모은 삼진 업무 프리미엄 세트. 와. 이 삼진 프리미엄 세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와 저는 외관만 고급스럽게 포장된 줄 알았더니 내부도 되게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어요 와삼지 프리미엄 세트는요 한가족 어묵 두개 해물 찌짐이 어묵 하나 매생이 어묵 하나 핫땡초말이 어묵 두개 여기 크림치즈볼 어묵 두개 감자볼 어묵 하나 그리고 와사비 맛딥 소스가 들어있어요. 이 이금복 명품 세트 같은 경우는요. 이금복 장인의 열정과 혼이 담긴 선물 세트로써요. 삼진어무의 명품 어묵 세트라고 하는데 한번 뭐가 들어 있는지 보실까요? 짜잔. 이금복 명품 세트는 진짜 포장이 너무 잘돼 있어요. 와 정말 와 이거 너무 기분 좋을 것 같다. 이금목 명품에는 한가족 어묵 두 개, 야채 마리 어묵 세 개, 버섯 어묵 세 개, 와사비 딥 소스, 어간장 소스, 그 다음에 어 야채 맛, 매운 맛, 오징어 맛, 통새우 맛, 엄파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삼진어묵 선물세트에 들어있는 어묵으로 어묵탕과 간식용 어묵들은 제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왔어요. 음, 종류별로 하나씩 다 돌려왔고요. 그 어묵탕 같은 경우에는요. 그팩 안에 건더기 스프랑그 다음에 어묵탕용 스프가 들어있어서 그것만 넣고 조리하셔도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선 날씨가 추우니까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너무 기대돼. 이렇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지. 와 국물맛 진짜 깊다 진짜 깊어 오, 그럼 어묵도 한번 먹을게요 여기 간장은 그3 0대때 들어있는 어간장이거든요 이 간장에다가 이렇게 이 어묵 여기 보이시죠? 요, 요것도 다 건더기 스프 있는 거예요 어간장은 살짝 찍어서 음! 식감이 엄청 탱글탱글하고요 음. 오 너무 맛있다 진짜 어묵이 되게 진해요음이렇게음 음, 제가 부산 느낌 내 보려고 이 물떡도 같이 조리를 했거든요 갈떡 사서 끼웠어요 얘도 어간장에 끼어서 국물이 맛있으니까 요떡 안에도 그 국물이 육수를 다 먹고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어 음. 그리고 이 어간장은 약간 발짝지근하면서도 풍미가 되게 진하네요 음. 이고 봐요 여러분 여기 오징어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응? 음? 오징어 와 음. 역시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먹기야 음, 음? 음. 아. 와. 국물도 와 너무 좋다. 살짝 매콤하기도 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먹는 그엉묵한 국물을 막... 어. 다음은 이 어묵도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조류용과 간식용인데 저는 다 그냥 하나씩 다 돌렸어요. 우선은 음. 제가 제일 궁금했던 음. 요 볼. 여기 감자볼일지치즈볼일지잘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주 맛있. 음. 달짝지근한 게 크림치즈 같아요. 음. 같이 들어있는 와사비 딥 소스. 살짝 찍어서. 제가 그 고추냉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세지 않네. 음, 부드러워. 해물 찌짐이. 여기 보이시죠? 야채랑, 어? 오징어랑, 와, 다 보여, 다 보여. 얘는 어간장 소스에 찍어서. 음. 식감 너무 좋다. 음. 와 이건 진짜 다른 거랑 다르게딱배워 배자마자 배우, 입 안에 해물 한가득 쫙악 퍼져 음. 매생이 어묵 매생이 어묵 와 외도 어간장에 어간장에 음 안도 촉촉하죠 매생이 음 음. 와 근데 진짜 식감이 우리 일반 길거리 사먹는 그런 식감이 아니야 너무 탱글탱글하고 와 진짜 깜짝이야 어묵반데 제가 위에다가 허니 머스터드를 뿌렸거든요 매운맛이야 매운맛 음 단면이 어묵게 단면들 다 하나가 진짜 아아 아, 너무 좋아 이게 보니까 어묵탕용 스프가 멸치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육수가 되게 깊어. 음, 음. 너무 맛있어. 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진짜 길거리에서 산숙나 그런 어묵과 차이 달로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맛도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져서 선물 세트로 주겠다인것 같아요. 음. 음, 나 이게 물떡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육수가 싹빼워가지고 어간장 소스. 이 소스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풍미가 장난 아니야. 감칠맛도 그렇고. 음! 솔직히, 어묵탕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음. 딱인데. 이 충격이랑 이렇게 딱이야, 딱이야. 어, 너무 맛있어. 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어묵이죠? 삼진 어묵의 프리미엄 세트와 인목 명품. 세트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어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가지 선물세트를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은 기분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 구성도 완벽해 국탕용 조리용 간식용 거기다 소스까지 구성이 정말정말 안차잖아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다가 맛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삼진어묵이라서 높은 어묵 어육 함량으로 맛도 있고 거기다 탱글탱글한 식감까지 거기다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 세트가 어딨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우주같이 추운 날 어묵 딱한 딱 사벌 마시면 온몸이 풀리면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밥 반찬으로도 어묵볶음도 좋고 간식으로도 어묵까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선물 세트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음. 거기다가 어, 포장 외관도 고급스러운데 내부도 고급스럽게 되고 손잡이도 있잖아요 최고 최고죠 이 삼진단북세트를 구입하신 방법은 제가 댓글과 더보기란에 적었을게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설선부세트 준비하실 때 한번 요 삼진단북세트도 있으니까 어 한번 기억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